뭐? 유사한데? 아, 좁은데? 어. 안녕하세요 고인팀입니다 여러분 월간 세븐틴 4월호 주니어 아이디어 방탈출 지기 준비 되셨나요? 준비된 사람 썰리 질러! 예이! 하지만 아무리 준비된 여러분들도 힌트가 필요... 필요 없진 않겠죠? 힌트가 필요하면 저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폰 어, 받았어요, 맞아요. 힌트는 무제한 제공해드린답니다. 힌트는 일에 사용할 때마다 최종 탈출 기록에서 10분씩 추가됩니다. 아 너무 많아요. 최종 꼴찌 팀에게는 7월에 남양 특집에서 한 명씩 공부 체험할 수 있는 특혜를 드린다니다알아주세요 아, 특혜를 아, 드린다는 점. 남양 특집을 한단 말이요. 그럼 굴럭가블레스 유. 오케이. 네, 시작하자.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재밌다. 오케이. 우리 들어온 시간으로부터 지금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되고 있는 거지. 야 이따 일단 우리 아이템 찾아. 어. 여기 여기 장가 있는 거 너무 많아. 그러면 아이템은 어떻게 찾아? 어, 여기 있다. 꿈에서 항상 못 생겼다고 나를 괴롭히는 두 오빠가 쫓아왔다. 절벽 아래에선 무서운 광경을 보았다. 기괴한 여덟 마리 고양이와 다섯 마리 까마귀가 어. 싸우는 끔찍한 장면. 결국 1, 3, 4, 5번째 고양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죽었다. 잠깐만, 여기 숫자 있잖아. 끔찍한 꿈. 다시? 예, 예, 1, 3, 1, 3, 4, 5. 결국 1, 3, 4, 5번째, 고양이만 사랑하마. 살아. 그러면 이게 힘드네 아, 큰일 났다,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일단 이 일단 잡을 해봐. 수 있는 거 찾아봐. 일단 해봐. 1, 3, 4, 5를 해보라고? 어, 그냥 일단 해봐. 근데 이거, 이거 3개. 근데 볼까? 이거 되는 거 이거밖에 없어. 1, 3, 4, 5. 아, 힌트 어, 좀 어. 쓸까? 야, 우리 약간. 이단 어. 쓰지 마자, 일단 찾아봐. 일단 이나, 이나 쓰지 마고. 나는, 잠깐만, 나는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설마? 1, 3, 4, 5? 람버스 한다고 써야 되는데? 야 힌트는 우리 써야 될것 같아 아니면 절대 못풀것 같은데? 그치? 어 힌트 주세요 말한다? 어 힌트 주세요 아 너무 어렵다 이거 해. 자체가 와야 없어 이건 사람들이 왜 재밌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네, 시작하자 뭐야? 잭터리퍼 자 잭터리퍼 오늘. 일단 너네 다 침착해 여기 다 앉아봐 <웃음> <웃음> 형 <웃음> 진짜 <웃음> 형, 앉아. 형 정말 <웃음> 리더십 너무 없다. 자맨 자, 처음에 파악해야 될 거는 h 물 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나 n g to go to the house. Are you g 거 i n 거 to go t 열 t 가 있는 거 u s e i 어디에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어 g to go to 여기 안에가 피라고. 피, 피, 피, 피, 그러니까 피겠지. 여기 뭔가 하나가 있겠지. 이런 걸 찾아야 될것 그래. 같아. 형, 근데 원래 방탈출을 하면 은그 아, 미션을 잠깐만. 주지 않나? 아, 요. 여기 여기 스타일이 약간 다르네, 여 야, 별로 안 무서운데? 이거 되게 무섭..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아, 씨! 무섭잖아. 하 ST 이거 풀어? 페스다 우리 네 계속 놀고 있고 얘네들이 페다 패스트 과거 놀러 안가는 흥미가 안 가는데? 자 하나 풀었다 야 어떻게 풀었다? 필름 봐도 뭐야? 패스트 과거 P A S Mary! Looking for Mary? 이거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뭐야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이거 거다 나침반 Mary? 지금 나침반에 표시된 곳으로 가야 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저기야 가자 2, 3, 4, 5 지금 옆에 뭐 바뀐 거 없어? 어, 없어 잠깐만 1, 3, 4, 5 이렇게. 지문 내용을 보시게 되면 1, 3, 4, 5 고양이만 살아남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 즉, 여덟 마리 고양이 둘임은 다섯 마리 까마귀이므로 단어에서 살아남은 고양이 1, 3, 4, 5번째에 해당되는 알파벳을 아, 1, 3, 4, 5 야, 야, 야, 야. 2, 2. 되, 됐다, 됐다, 됐다, 좋아 1, D, D. 근데 아 이거는 D. 아닌 거같고 지금 요, 여기 여기 맞대 해보자 주니 어 자막 열렸는데? D A D 1345 해야 돼 해보자 주니 어 자막 열렸는데? 잘했어. 1345는 D E A D 오케이 주니 이거 뭐야? 오케이. 이거를 이 읽어보자 나는 신의 실수로 태어났고 모드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에는 완.. 완전한,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거듭날, 거듭날 거라고. 거라고 개구리를 대상으로 상체 자극 자극 실험을 했다. 난이 실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오랜 반응을 보인 부위 순서를 알수 있었다. 이런 건가? 어? 어? 어? 어, 어 뭐야? 어머리드네 잠깐만. 어? 한번 해봐 형.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건 짧았고 이게 맞. 일 이 3, 4, 4. 1번어 일반... 켜서 Y Y 어, 요 요기 요기 안 있어 Y 요 요기 요기 안 있어 이거 이거 이거 거 같은데 이거 어, 거 같은데? 어, Y 있나? 응 어, y. y Y 그리고 어. L L L 아뭐좀 L L 기소? 어, 뭐어 L 이거야 없어 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거 나봐 남은 그래? 두개 뭐야? 남은 두 개는 G U G U 아니면 내가 반대로 했나 생각... Y L G U Y, L, U, L 없어. 아니면 그 U인지 C인지 모르겠는 거 아니야? 어? C로 한번 해볼래? 근데 C도 없어. 아 그럼 안타깝다. 아 근데 오랜 반응을 same. 보인 V 순서로. 아 그래? 그러면 저기야. U. U, 어이네 oh, U, G, L, L, Y. 하나. 아, <.olution> 야 우리 생각보다 할수 있는 거 같아. 할수 있는 거 어. 같아. 이게 쓰는 거 같아. <웃음>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지금 이미지 꼴단 아니네 이거 네. 네. 주세요 양아버지는 내게 항상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치는 작은 얼굴, 하얀 피부, 그리고 오똑한 코라고 어이러 네. 나는 그 중요한 가치를 DNA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둘째 오빠 맥켄지는 나보다 작은 얼굴에 크고 검은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었고 프랑시스는 나보다 피부가 희고 고운 머릿결을 뽐내었다. 양아버지 호슈타인은 오똑한 콧날에 항상 배일 것 같이 차갑고 세련된 외모였다. 그래서 나는 실험을 시작했고 이 실험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가치의 총합 그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거 아니야? 진탈이.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야 이거. 둘째 오빠는 나보다 작은 얼굴에 작은 얼굴. 작은 얼굴. 작은 얼굴 백. 백. 어야 이거 숫자 있는 조끼 적.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 백. 백. 크고 검은 눈이 오십! 오십! 눈 없어. 눈! 없네. 음. 이 실험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가치의 총합. 의 총합. 그냥 피부 이런 거 일단 맞춰보자. 잠깐만. 모르겠다, 나도. 그지 그 힌트를 힌트 쓰자. 알겠 어. 이게 진짜 쉬운 거일 거야. 이 방탈출이. <웃음> 어, 이 방탈출이. <웃음> 우리가 못 하는 거야. 옛날에 한앉아이보그 앉아있어. 앉아어아있어앉아있아아있어 앉아있어. 앉어안 돼. 3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앉아있0앉아0아있어아있어 앉아있어. 앉 사백이었어. 나 바보로. <웃음> 자, 호시 형 이거. 어. 어, 잠깐만. 뭐야? 들지 마세요. 뜯지 마세요. 아. 어. 오. 오. 오! 맞았어. 오, 잘했어. 맞았어. 오. 오, 오. Alive. Alive. A L I V. 그러니까 네. 나는 아까푸도 이게 뭔가 오. 없어서. Alive. 어. 봤어, 봤어? 우 와, 신기하다. 뭐가? Alive. Alive. 여기 뭐뭐 뭐? 여기 샀어? 이번 실험은 음흠. 다시 실패로 끝났다. 음흠. 내 실험이 부정확한 변수 사이에서 미완으로 끝났다는 걸. 음. 어 되네. 아니겠아 좋아 좋아. 야잘 하고 있어. 이제 이거를 맞춰서 얘가 하, 해서 D N A를 하는 거네 이게. 어? 저오오오오오 아, 좋게. 공. 얼굴 그쵸 그쵸 그쵸. 10. 오, 뭐야, 뭐야? 어, 미안, 내가 했어, 아, 미안. 어, 깜짝 좋았다 10, <웃음> 자, 피부 10. 이거 읽어줘. 유전자 변화를 위해서 <웃음> 세 가지의 <웃음> 유사한 우월한 유전자가 필요하다. 어, 가만 생각해보면 내 주변에 쉽게 수집할 수 있잖아. 그의 무덤으로 가볼까 한다. 이게 이거, 맞아. 이거 무슨 뜻이야? 뭐, 뭐가 서있어? 그의 무덤으로 간다, 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 지금 얘는 맞아, 무조건 맞아. 이 흰, 이게, 그러니까 어. 지금 얘는 맞아, 무조건 맞아. 이 힌트, <웃음> 어, 이힌 이미, 이미 내가 다 맞췄어 여기. 야 아니 그러면 여기 쏘자 있어. 이렇게 맞아, 이거 딱 내려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잘못되고 있어. 근데 얘는 맞아, 무조건. <웃음>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웃음> 왜 불러? <불어? 웃음> 지금은 <웃음> 내가 보면 얘를 풀어야 될것 같아. 상황 상황 없어. 오이 오이 오이 이 오이 진짜 풍성 완료 깜짝이야 이 정문 연거 아니야? 얘들아 아 여기네 애들아 맞아 여기 여기네 야야 가자 야, 숲장, 형 숲장. 어. 숲장. 어. 이거 뭐지? 이거를 타면 혹시 막 문이 열리고 이런 거 아니야? 한번 아, 뭐, 타봐 이거 열어야 될 수도 있어 오呦 오呦 오呦 오呦 오呦 오呦 오呦 이게 너무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이이 자꾸 있어 자꾸 있어. 야 일어나 일어나 어. 야 이거야. 야 우리 이제 해보자 우리도 이제. 2가 6이고 2가 0이고 이런 식이면은. 그러면은 1 2. 3 3 4, 4 5 5네근 어, 이거는 우선 테스트 해 볼까? 일단 한번 주의차서 몰라 어? 내가 이거만 생각해 그냥 이거 어 네, 이거, 오, 이거는 이걸로 뭘 찾았어 너는? 지금 뭘로? 일단 가장 가장 생각이 드는 거는 이 방식이거든. 힌트 힌트 쓸건말해 내가 카톡 보낼게. 그래 너 힌트를 담당해라. 알겠어. 형. 지금 이 문장이 되게 제일 의심 가거든. 나이 so. 카메라가 이 카메라가 우리 <웃음> 카메라가 아닐 수 있어. 단서가 있는 카메라일 수도 있어. 나가 <웃음> 이게 어떻게 될까? 이걸 어떻게 될까? 음... 이 나침반을 음. 얻은 거잖아. 음. 여기 힌트가 있는 거잖아. 이 이걸... <웃음> 어, 왜 없냐? <웃음> 야. <웃음> 왜 없냐고? 아, 켜 마시고. 어. 지금 내가 뭐 여기 화살표 있잖아 옆에. 음. 이자모세는 방향으로, 음. 방향으로 여는 거 찾고 있 가지고 이게 그런 거 같은데. 무슨 를 열어야 되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찾냐? 숫자 다섯 개란 말이야. 델로얄에 대한 글씨 없냐? 어디? 덴 로얄? 어. 뭐 어딘가에 덴 로얄이 분명 있어. 저게 괜히 있는 게 아닐까, 분명히. 그지? 여기 코트에 다섯 개가 있는데. 어디? 여기 여기 있잖아요. 1843점 아 1844렇치 이렇게. 어, 어. 근데 저기 다섯 개거든? 근데 음. 여기에 음. 뭐가 하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데. 음. 지금 여기에 이 사람 이름, 이름인지 뭔지 뭐 이게 있잖아. 음.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번호가 있는 거잖아, 다. 맨이면은 음. 뭐, M, E, M, N이면은 2번 하. 0번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아닌가 싶은 건데 근데 메리. 이게 어? 메리 어, 맞다. 메리 무슨 메리를 찾아야 되잖아. 어, 맞다요. 어. 20 02044 44열 봐. 20446. 20 와. 나이거맞추면 대박이다. 한코 넣는 거야. <놀람> 와! 나이스. 나이스. 이거 메했다. 메리였어 자, 그래 이걸... 야 봐봐 봐봐 여기 메리가 있었잖아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메리를 잠깐만 어. 이거 형이 형이 찾아서 이거 연구 알지 어 야야 어. 진짜야 너 이거는 오뭐 바뀌었어 오 잠깐만 이거 잠깐만 손 다치어봐 우리 다 이렇게 올려놨어 만올는데 지금 정확히 이 멈춘 걸 찾아보자 멈추... 아 잠깐만 잠깐만 움직인다 이거 어? 올려놓니까 움직인다 어, 그거 움직이는 어느 방 어느 방향인지 어. 이거 체크해 알았지? 이거 다? 기 있어요. 여잖아 이거대로 있어요. 여 됐다 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되게 쉬 어, 여기 있어 아, 여기 있 맞아. 맞아. 아, 여기 여기 있 여기 기에서 여기 걸찾아 여기 있어 가자 기 여기 네어들 여기 아 여기 여기 네 야야 여기 야, 여기 무덤 있다! 무덤이 있어, 여기 안에. 맞아 맞아. 열수 있나? 야, 호세야, 이리 얘 부터 풀어야 돼. 어, 얘 부터 옮... 풀어야 돼. 어머머. 오, 오케이, 우리 이제 말 들어야 돼. 야, 오빠 유전자를 찾아야 돼, 우리 이제. 어 여기, 여기, 채다 열어봐. 다 열어봐, 다 열어봐. 뭔가... 야, 근데 뭐책 찾아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보면 책은 이 밑에 수자 있잖아 이거를 맞춰서 아 기회를 아 먼저 풀어야 되고 형형형형 아 봐봐 뭐라고 생 아무도 그의 일생을 그의 거짓 일생. 공략만 일삼는 나쁜 선동가로 기억하지 않는다 아 초반진 그... 뭐냐? 그의 일생, 일생. 그 일생 L L, L. 그 일생 L, L. 뭐야? 오자생인 정치인은 R 나쁜 선동가가 이슬... 여기 있어 A 그리고 거짓 공략 야찾아필요 없어. 만약에 세 번째로는... 랑 파이어 FIRE! 됐는데? 아, 네. 어. 이게 열리는 거 아니야? 나지이체이야 오! 야 아, 저 박스 안에 또 알파벳이 있네 생각보다 쉬운데, 사람? 아... 관속 안으로 숨어 들어가 작업을 하다가 산송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이 잠든다 누가 들어가서 이 안에 천장을 봐야 될것 같은데 내가 들어볼까? 오 멋있네 살면서 묻어도 들어오... 들어오네? 오케이 일단은 닫아야 되 닫아야, 것 같아. 닫아야, 닫아야, 닫아야 거 아니야? 닫아야지 불 켜질 불 켜져? 켜, 켜졌어 뭐 와. 보여? 자 영어 단어인데 아형잘 들어봐 어 e 어. okay. 아, 자를 찾아야 돼숫자 없는데? 어 잠시만 연결되면 숫자 되는 거 아니야? 안 나오네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어렵지 어, 않은 것 같아. 어, 1, 2, 3, 4, 이건 4고, 아까 그건 6이고, 미안, 나 믿지 마. 아니야, 아니, 민호준. 그래. 아니, 다, 다 해봐야 될것 같아. 음. 힘들어, 이제. 체력이 음. 부족하네. 오케이, 힌트 달라 할게. 여기 음. 있어. 음. 숫자 형태의 뷰리가쿠, 룰이 4가 나옵니다. 더 월드에 해당하는 숫자 형태를 찾아보세요. 4 맞았지? 어, 4, 음. 월드가 3 이거 3, 맞아나 맞네 <웃음> 어아또또 아, 밑에 또 가야 돼. 어, 이거 되네. 가자. 아, 제가 입고 있어. 아, 오늘 아, 컨디션 아, 좋았는데? 아, 아, 좋았는데. 아, 아, 아, 다 했어, 다 공매. 했어. 후신. 간다. 하나, 둘, 셋. 아, 안에 뭐 넣어야 되는거 아니야? 하고 나서 안, 안, 안 그거를 해. 그거를 저기다 넣어야지. 뭐 너는 뭐야? <웃음> 아, 열렸다. 열다, 열다열다아 아, 아 와, 진짜 신대들이. 여기 뭐 있나 봐. 근데 그 아, 순서, 근데 순서 있을 거야. 어. 그, 그 아, 순서대로 그래. 있지기 하는 거 아니야? 어. 파란색의 뭐. 초록색은 빨간색은 보라색은 사랑에 빠진 듯한 감정을 일시적으로 느끼게 하는 향수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그향 향을 힌트를 찾아서 이걸 먼저 풀어야겠네 첫, 첫 느낌이 두근거림이다 이거 저, 이거 두근하려? 어, 때이자 두근 두근하려 첫 느낌은 두근거림이다 몸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어. 뜨거운 이성의 감정에 그리고 마법처럼 잠에 빠져든다 마지막이 잠에 빠져든다 아끝났 어. 또한명의 작은 새를 u r 했다 f you're a child. I'm not sure if you're a c h i l 레기 같은 잡 t 를 죽여버릴까? <웃음> 어디서? 어디? 어디? 왜 <웃음> 그래 <웃음> 진짜 야 공부방래 지금 아니되네. <웃음> 뭐 나왔어? 밑에 또 밖에 또나가야되네아 어? 진짜 와왜 그래 진짜 나는 이아잘 이, 놀라나. <웃음> 야 이거 해봐. 가자. 어, 가자. 피 자국 피가 있어. 챕터 1 음, 메리. 메리의 핀가? 음. 근데 이게 왜 무서운 거라고 해? 살인 살인 사건입니까? 약간 그런 미스터리인 거지. 내가 일단 이피 자국을 내가 여기 어디냐 그. 여기 자물쇠가 뭐야? 병원에 가져가서 DNA를 야 대박이다 카메라 움직인다 대박 이거 지금 감독님의 감동, 감동님, 조절하는 거야 자 여기 하나 자물쇠도 있고요 맞지 음. 자물쇠, 자물쇠 여기 두개고요 내가 어. 봤을 때이 방에서는 이제 메리에 관련된 게 아마 힌트일 거야 지금 여기 달력에도 메리 생일이 27일이거든? 7월 27일? 아. 이 저게 아마 큰 힌트가 될 거야 왜 여기다 밑줄이 그어져 있을까? 어, 얘네 빨간색을 으로또 가내져 있고 와 이거 어렵다 나도더 볼래. 이게 여기 그냥 들어 있었어? 응. 어, 손새대로 들어 있어. 손사... 어, 이거 어! 시, 잠깐만. 이거 달력이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응. 이게 7월이네. 거의 6월까지밖에 없거든. 음. 야, 대박이다. 이거 이게 이제 좋다. <웃음> 그러면은... 이거 방에 하나 더도 괜찮을 거 그래, 같아. 13. 이게 이게 이게 3 3월, 3 4 5월, 6월. 1 7일 7월이거든, 이게. 이거는 뭐야? 이 위에 13 12 15 사는 뭐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뭐네. 그러면은 얘도 이 뭔가 있을 텐데? 13. 어? 이거 그 준용이 거 만든 거잖아, 이거. 사월 월건센도 준. 근데... 사월 준. 근데... 이게 뭔가 있어. 없어. 아, 있어. 하... 어렵네. 아니면 힌트 쓸래? 아니. 그럼 쓰지 말자. 어, 10분이... 나도 근데 안 쓰고 싶어. 10분이 너무 많잖아? 우리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거. 10분 만에 못풀 거면 쓰는 게 나아. 그렇게도 그 10분, 해. 10분을 음... 차라리 음... 우리가 더 이렇게 써보는 게 낫긴 해. 이거을한번 색깔 힌트? 여기서 한, 번, 한, 한 번... 번만 쓰자 아, 그럼. 맞았어, 아, 힌트 첫 번째 왔어. 음... 메리의 일기장을 보시면 날짜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날짜의 숫자만큼 칸을 세워 보세요. 아... 아... 와... 아 진짜 어렵다. 아... 아, 여기, 여기 있네 여기가. 아... 아... 왜 여기서 밑줄이 그어져 있을까? 얘네 빨간색에 동그라미 쳐 있고. 어, 잠깐만요. 어, 여기... 불러줘. 어. 한 줄. 이거 한줄 때문에부터. A. 어 칠. 팔칠사. 어, 아 일. 이. <웃음> 오케이 수안전의 아, 음.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다 그만 네, 네, 네. 아니었다면 그것만 아니었다면 어? 2번이다 6번이냐? 색깔인데 이거? 어, 어? 뭐야? 이건 붙어있는 악세서리래 화장, 화장대 근데 이게 색깔이 너무 비싸지 않아? <웃음> 어, 응. 그러네?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이건데? 아 g 다 t I g 다 t 다 get, I get, I get, I g 색 t I 색 e 란 I g e 색 I get, I get, I get, I get, I get, I get, I get, I get, 나 get, I get, I get, I get, I get, I get, I g 손해 보자, 형님. 메리다. 메리 메리 사진이지. 뭐지? 원래 막 액자 이런 거막 갖다 대고 막 이런 것도. 이거랑 이거랑... <목소리> 극단적인 방법으로 몸을 기울인다. 하고 어, 뭐 있어? 일단 뭐... 여기 뭐 있어. 극단적인 방법으로 몸을 기울인다? <목소리> 메리를... <에휴. 목소리> 아, 극단적인 게 메리를 놓쳤어. <목소리> <목소리> 너 대단하다, 도겸아. 이런 게될 수도 있어, 진짜. <목소리> 여기에서 빨리 힌트를 쓰자. 힌트를 쓰자. 빨리 그래, 수 쓰자. 이게 힌트를 빨리 쓸수록 유리한 어, 거야. 또 완전 맞아요, 선지금. 힌트 한번더 물어볼게. 소영아, 어. 어. 이런 거 아니겠지?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극단적인 방법, 왜기울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기울이야 뭔가 보이지 않을까? 메리의 뭐. 사진을 같은 사진에 대고 있어 보세요. 대고 아, 있어. 아까까지 오. 됐잖아. 계속 네. 대고 있어야 되나봐. 아. 아. 아. 우와 우리, 아, 우리, 우리 자꾸 위에 올리기만 하고 제대로 안 해. 나 그니까. 아 와. 비슷하게 가긴 했는데 아, 아쉽다. 들어와. 내가 해줄게야 아, 민규야. 나. 전화 3036알파벳 뭐냐? 3039 알파벳? 음. 사, 한 번호 하나 더세 글자야. 이것도 근데 시리, 이것도 시리, 여는 시리. 게 이거거든? 어, 전화기가 100%긴 그러니까. 한데. 어 야! 왼쪽! 맞을 수도 있겠다. 그치? 왼쪽! 왼쪽. 그 다음에 팔.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음. 아래. 아래 어. 오 열렸다. 오, 됐다. 열렸다. 됐어 넘어 뭐야, 앤, 뭐야 앤, 뭐 있어? 뭐 있어? 아, 나 갈게. 갈게. 자, 1 2 3 4 5 6 7 8 9 이거 숫자 번호랑 똑같은 건데? 어. 자, 그럼 이네 개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네 개의 순서가 뭘까? A B C D E F G e, F G 야, 이자들로 볼까? R E N T. 잠깐 그러면 8. 자, 인데그 그거는 그건 왜 그건데? 왜 98인데 순서가? 그냥이 e 순서대로. 아, 이렇게? 아, 그렇게? 응. 아? 다 알겠다. 왜? 형. 엔터잖아, 엔터. 어. 여기 스펠 다 있잖아. E N T E R 순서로 불러 봐. 이거 뭐야? E 9, 9. 아, 9. 아, 9. N, e. E.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두. 아, 엔네이이 그거 아, 아. 이렇 샵. 예스. 이들 잘한다 너네. 지세마리 잘한다. 한스. 한있 어. 있잖아. 지세 음. 마리가 있잖아. 그까 음. 뭐가 이유가? 자, 이제 우리가 열건 이건 거 같은데. 우뭐 여기에서 히트를 바로 써 버리면 어때? 그래. 아, 어, 잠깐. 나알거 어. 같은데 벌써. 모르겠다. 음. 눈이 빨간색인데. 오, 어. 어, 빨간 그러네. 점이, 빨간 점이랑 아, 이 부분이 있잖아, 알까? 대박. 대박. 그거 눈을 갖다 대봐, 빨간색에. <웃음> 아니, 세, 세 마리 같이. <웃음> 어. <웃음> 이게 무조건 영화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거는? 있을 거 같아. 있을 거 같아. 오케이. 레드. 됐다. 뭐, 예. 뭐야 뭐 이거는 안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구나 어떻게 말고 등거 같은 등장 게 있었어 아 만네 뭐가 너무 사랑하던 약혼자 한스 나 약혼자 한스 어려운 처지를 견디지 못하고 고작 30 파운드의 푼 돈이라는 나에게 붉게 춘향된 눈으로 까맣게 타버린 마음으로 파랗게 질려버린 그 얼굴이 내 앞을 스치고 검은 그림자가 되어 붉은 선혈이 흩뿌리고 어느새 검게 변한 그의 그는 힘없이 쓰러져 초점을 잃은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가 할스 나쁜 놈이네. 아까 그 지금 여기 그레이 있는 데 여기 태, 색깔이 다 마음으로. 있어. 음. 야 그럼 춘수로 밟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붉게 춘에 춘해할 때 눈으로. 어 아, 붉은색, 검은색, 파란색, 파란색, 검은색, 검은색, 빨간색, 빨간색, 검은색, 검은색, 하늘, 하늘. 이걸 쥐로 해보자.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 아! 가운데 나봐이 검은색, 빨간색 이게 저 방향들 아닐까? 그럼 그런 모습도 끊을 빨간색이 이게, <웃음> 이게 뭐야? 어리지? <뭐였는지? 웃음> 내가 봤을 때뭐 기준을 하나 잡을까? 검은색을 이럴 때? 이거, 이거 한번 해보자. 자, 빨리. 아, 내가 봤을 때이 쥐가 분명히 뭐가 있는데, 이 쥐가. 어. 힌트 어, 쓸까? 힌트 쓰자. 어? 어. 아, 뭔가 단순할 것 같은데. 힌트 3번. 드럼통 위에 있는 메모를 보고 바닥 방향을 추리하세요. 방향을 추리하세요잖아. 어, 와 됐다. 어, 와, 됐다. 어, 어, 어, 됐다. 어, 뭐야? 뭐야, 진짜 빨간색부터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하늘 이렇게 할 때. 뭐가 했는데? 그치. 그렇게. 그러니까 어? 이게 힌트가 필요 없었어. 키하나 카드 하나. 하나. 하나. 여기 뭐사진이 되는 건가? 불 들어온다 갑자기? 어? 불 들어왔어? 어? 한스랑 메리 아니야? 어, 죽인다. 오 죽인다! 오야 잠깐만 숫자, 숫자 있어 있는 어, 숫자, 숫자, 있다. 숫자 있다, 숫자 있다 숫자 있어, 숫자 98, 있어 98 12, 12, 12 아니 한스가 죽은 거야 그러면? 13 응, 응. 메리가 죽은게 아니라? 야, 이제 무서운 거 같은데? 어, 한스가 메리를 죽인 거 같은데 여기. 메리가 한스를 죽였어 그래. 여자가 메, 여자가 남들 죽였어 오 어, 죽어있다 오 어, 깜짝이야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